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와우 표지를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 만들 표지는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라데이션을 활용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마 아실 건데 그 그라데이션을 어디에서 찾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형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고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픽점보라고 하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없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해주셔도 좋고요. 중간중간에 프리미엄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일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어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는 이 이미지거든요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들 주제가 여성 건강에 관련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이제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끔 크게 키워 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니면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키워 주면 되는데 그냥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중앙에서부터 커지거든요 이렇게 키워줄게요 이렇게 키워줬더니 슬라이드 크기보다 좀더 커졌어요 이 슬라이드 크기는 16대9 비율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그림 도구서식 자르기 가시면 가로 세로 비율 16대9 비율로 간단하게 잘라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 두게 되면 1단계는 성공이고요 2단계 그라데이션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UI 그라데이션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라데이션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넘기면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찾을 때까지 막 찾아볼 수 있어요 오 정말 많죠? 자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라데이션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색상 중에서 저는 컴페어 나우라고 하는 이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가시면 'get'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삽입해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가 들어온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색상을 추출할 건데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있는 스포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2010버전 이하는 컬러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도형을 그려줄게요 슬라이드 크기에 맞는 도형을 먼저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들어갈 건데요 이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들어가서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색상부터 추출을 해볼 건데요 색 누르시고 스포이드를 눌러서 맨 왼쪽에 있는 색상을 그대로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흰색인 것 같아요 아마 흰색으로 추출을 해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만 두면 이미지 중간이 보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두개더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 클릭하게 되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두 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쪽 오른쪽은 흰색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흰색으로 바꿔주고, 이것도 아까 맨 왼쪽에 있는 색상으로 그대로 선택해 볼게요. 중간에 있는 이 색상들의 투명도를 한 40% 정도로 바꿔줄게요. 두 번째, 이것도 40%.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요것들도 한 5에서 10% 정도로 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15%? 한번 줘볼게요. 요것도 15%.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표지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삽입, 텍스 상자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도형 안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입력 하나만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요것을 뒤에 있는 이미지와 함께 전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도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입력했었던 글들을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오 느낌 괜찮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상단에 아이콘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인을 넣어 주셔도 좋은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라인을 넣을 거냐면 그냥 사각형 모양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없음 흰색으로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상단도 흰색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상단을 옮겨 주시면 저절로 복사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표지를 만들어 봤네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멋진 파워포인트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감 가져서 발표 멋지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